있냐고요? 그래서 아, 엄청 큰 일이.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빈 님과 빗 소리가 광고 촬영을 했습니다. 원래 그 광고 촬영은 이제 저도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본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마스크를 끼고 하는 촬영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케빈한 얘기를 했죠 이거 마스크라고 하는 차례 아닌 것 같다 근데 알겠어? 이러고 일주일 동안 안 물어봅니다 에 네, 그러고 그 일주일 동안 자기 신경 예매하다고 뭐 물어보기만 하면은 뭐 문자 하거나 카톡 하면은 진짜 생 지랄을 해요 예? <웃음> 저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귀찮게 또 하지마 이거 몇번나 이번 주 저번 주만 제가 귀찮게 좀 하지마 이거 는 다섯 번은 들었어 다섯 번은 저는.. 어지 씹었을 뿐입니다 <웃음> 어제 이제 딱또그 스토리보드가 왔는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와 이거는 도저히 마스크를 끼고 하는 그런 촬영이 아니야 난 아니까 케빈님한테 케빈님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니다 좀 연락을 해봐라 이러니까 아야다 알고 있는데 맞겠지 아니! 아, 알고 있다가 맙동산을 섭외를 했는데 30분 뒤에 그러면 맙동산의 연비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응. 알고 있겠거니 응.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내추럴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대본부가 아니라고 했잖아 글 읽어보면 모르나? 글을안 읽어봤나? 읽기 싫었어요 <웃음> <웃음> 숙지도 제대로. 광고 숙지도 제대로 안하 아니 또 직원분이 전화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 촬영팀에서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촬영팀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벗어야 된다고 한다 근데 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까 어떡해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대사를 하기로 했지? 근데 또캠방은 찍으셔야겠대 그래가지고 어제밤에 연비야 시간 맞춰서 와라 맞히는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합니다 몇 시에 갈까요? 5시 반까지 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볼까? 이러는데 1시쯤에 연락이 옵니다. 어 4시에 끝날듯 4시까지 와라! 이렇게 해 합니다. 아니 4시 아니었어요. 4시에서 4시 반 사이. 그래가지고 제가 4시까지 갑니다. 4시까지 갔더니 어? 연비야? 10시에 끝날 것 같아. 오후 10시에 끝날 것 같다는 라 말을 하고 다시 갈래? 가라? 다시.. 아 갈래. 다시 갈래는 가라? 장난이었죠? 했어 안 했어? 아 그건 장난이었지 다시 갈래는 좀 장난이지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4시부터 9시까지 기다려요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같이 촬영한 빗소년은 지는 시겠다고 집에 갔어요 기획서에 예상시간이 22시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안본 거야 보기 싫었어! 어쩌라고 또 티셔츠 그거 이제 여기저기 회사 이메, 이메일로 보내라고 그걸 또이 사람이 안 보낼 걸 아니까 이메일을 내가 보낼 걸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냈더니 연배야 이거 조금 말이 이상한데? 최 케빈이 보내는 것처럼 가야 될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은 케빈님이 어떻게 보내실래요? 그래 그럼 내가 보낼게 이러고 그 밑에다가 내가 그 어디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회사 좀 수려고몇 개까지 선별해서 해놨다? 그러고 같이 고쳤어! 초안을 같이 고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냥 다 완성이 됐어!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지? 케빈님 보내셨어요? 너 이메일 주소까지 퇴근하니? 밑에 건안 봤는데? 그럼 그날 왜 같이 고쳤나? 전화하면서? 이메일까지 찾아줘 하는 김에 <웃음> <웃음> 하는.. 아이씨. 아아! 아.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득들게 하나 없어요. 이메일까지 내가, 내가 막내 버거 두면 그러면 내가 내일 오전에 딱 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기. 그것도 내굿즈도 아니야 투디굿즈야. 주인공인 투디도 안 하고 케빈님도 안 하고 사장이 케빈님도 안 해서. 이거 영상은 12월에 올라갔나요? 영상이요? 1월. 이 영상은 1월에 올라갔는데 지금 3월 중순까지 뭐된게 없어서 내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보냈는데 갖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 연비야, 메일 오면 푸워딩 음. 해줄게. 그 말뜻은 뭐야? 읽어보고 또 거기에 연락하고 그쪽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또 해드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내가 하는 건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타다고 해서 뭐 나한테 득대는게하나 없어! 내가 잡아내 시간과 돈을 써서 무상으로 일을 하는데 아이씨 근데 오늘 빗소리는 여기서 도망을 친 거야! 피곤하다고! 솔직히 빗소리가 잘못했다 진짜 아 음, 뭐하고 이거를 끝까지 함께 해줘야지. 님은 왜 저한테 내시라 그랬냐고. 내시부터. 어떻낼줄 정도 그 알았어. 어떻부터 앞집까지 다 쓰시면 내가 죽겠어. 일 돕고 막 일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어, 거기 저기요, 다 일하고 있는데 남자 소품이 나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요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오후 8시에 끝난다 그랬어. 지난번 촬영이 저게 듣고 있어요. 야, 어어. 어. 그래서 그때 4시 반인가 끝나서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보통 그냥 안전빵으로 8시라고 하는구나. 아니 스토리보드 보면 각딱안 나오나? 아니 그리고 연기를 드럽게 못 해가지고 씬은 한 씬마다 진짜 4번 5번씩 케이크를.. 너 나가. 너 여기서 집 걸어가. <웃음> 꺼져. <웃음> 지금 <웃음> 5시간에 사람을 기다리게 말해. 진짜 어. 안돼 걸어가라고? 아니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야 나랑 기훈 님 씬이 제일 많은데 그럼 나랑 기훈 님이엔지를 제일 많이 내지? 그러면 누가 내. 아니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이번에 오케이 컷 하고 갔는데, 아우, 다 치세요~ <웃음> 진짜로 진짜로... 아, 이거는 진짜 음해야...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나는... 음. 아직도 될 일을 지금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고마운 게 없네. 정말...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집에 갈까? 걸어서? <웃음> 아빠. 불러 아빠. <웃음> 대구에서 대구에서. 아르손. 우. 응. 아, 아이 그래서 저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고기 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고기 사놨어요 여러분 옆에. 삼겹살 맥여서 보내려고. 어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예. 표정이 별로라니요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요? 이 마스크 아래의 표정이? 지금 마스크 아래는 활짝 웃고 있다고요 마스크 아래는 지금 새목 이모 입모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그 뭔가 글들과 오는 메시지들과 이런 걸 읽기가 싫어 요즘에 아뭐 그냥 너무 귀찮아 어. 요즘에 그냥 겨울잠 자고 싶어 아 그냥 게을러진 거라고 사격은 왜 내가 봤는데? 님이 기울어진 걸? 때려라! <웃음> 아자 그러면 이제 딴딴! 뭐지까 딴딴이지? 그 뭐가 딴딴이지? 상황 종료 네, 이거 한 일주일치에요 상황 종료 됐고 네, 이제 식사를 있고, 하시면 내 돼요 내일도 말할 거고 내일 모레도 말할 거고 식사하시면 돼요 이제 저 식사 펼쳐봐요아 상도 차려라? 내가 차려라 아, 상을 차려라 <웃음> 아. <웃음> 다음번엔 불러도 안 갈라고 올 거면서 이일 중독자야 거기서도 스태프들 다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일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막 물건 정리하고 <웃음> 그, 그, 그 눈치 보이잖아 그니까 러그 눈치 볼 눈치 없는 눈치를 넌 보잖아 화장하고 화면은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몇 시간 걸려? 저기 와가지고 왔더니 다섯 시간에 기다리잖아 숟가락 깎고 와야겠다? <웃음> 그리고그 와중에 어, 숟가락을 바꿔야겠어? 막 비소리는 내가 어? 비소리 막 화장했는데 막 이제 여기저기 막 자기네들 30분 기다리잖아? 나한테 개질 안 하면 진짜 버스 그거 한번 놓쳤다고 막 어? 버스? 차한번데러 왔다고 차에서 얼마나 진짜 와가는길 아, 내내 다말 많다 5시간을 기다려놓고 소고기도안 놓고 그냥 삼겹살만 얻어먹는 거예요 야 근데 솔직히 네가 나한테 얻어먹은 밥만 따져도 진짜 한 200만 원 넘겠다. 진짜. 야 저번에 먹인 장어 하나가 야 얼마였냐 그때? 그럼 빗소리도 먹었잖아. 오늘 도망친 빗소리도. 그건 그랬지. 근데 그한 마리 자체가 얼마나 비싸? 오늘 도망친 빗소리도 먹었어 그거는. 오늘 도망친 빗소리도. 그거를 빼도 7, 8만 원은. 원을... 오늘 도망친 빗소리도 먹었어. <웃음> 똑같은 말 반복하기 전법을 다네. 나같은 사장 없지? 음. 없지 다섯시간 기다리게 하는 사장이 어딨겠어 에이치아 까그 부분만 없지까지만 그것만 이렇게 뒤에 늘려가지고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시간 기다리게 하고 그러 가래 나같은 사장 없지? 근데 지금까지 신경쓰고 얘기하고 하라 그랬는 거 제대로 안한거다 얘기해 보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갖고 나한테 한탄 소리 맨날. 아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알았어 할게. 엊그제 그랬지? 뭐 맛있다. 얘기하면 듣는다고? 뛰고 음, 이제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음. 얘기 두번세번하 잖아. 아! 카톡 좀 그만 보내! 아! 잔소리 좀 하지 마! 아! 알았다고!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거야! 다 생각이 있어서 안 했던 거야! 음 맛있다! 음, 생각은 빨리 먹어! 비빔면 먹어! 음 먹어 먹어! 요즘에는 진짜 생각 같은 걸 하기가 싫어! 야, 너는 연비 생각이잖아! 진짜! <웃음> 그러니까 생각은 너가 해! 너는 지금 나한테 어느 정도를 바라냐면 합니다 점을 치길 바래, 너는 근데 있잖아, 나는 지금 점만 치고 싶어 <웃음> 아니 근데 오늘 연기하는데 초반에 대사가 어, 어젯밤에 어 술을 먹었더니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술을 먹고 찌뿌둥해 본 적이 인생이 없으니까 연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아, 나개잘할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신을 한네번인가 응. 찍고. 아 근데 저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애안 낳고 애 낳는 장면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배우지 걔는 배우잖아요 내가 배우야? 크리에이터는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유튜버가 왜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 그게 있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럼 뭐라 그래? 영상쟁이들 이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간지나니까 빨리 먹어 왜 안먹어? 천천히 먹고 있는데요? 밥먹고도 조콜릿 먹고있어 아 진짜. 리 예절을 어떻게 좋아 밥상머리 예절을 노네? 12살 차이나는 사람 앞에서? 밥상머리 예절? 이 자식아 저는 누나 둘의 터울이 큰 막내 아들이어서 잔소리를 하시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 사람 <웃음> 아, 좀 잔소리도 들을 줄 알고, 신소리도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이거 참큰 건데. 저기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 저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짐승이세요? <웃음> 사람 속 불교 안에 크리에이터가 있는 건데. <웃음> 제 본명 광수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바로 네. 미칠 광의 짐승수. <웃음> 미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본명 알려놨요 네, 네, 근데 제 본명에 본명은 안 알려줬는데 사람들한테 한자 뜻만 알려줬거든요. 음. 발글 땡에 정치할 땡이에요. 그 정도면 다 말한 거다.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발글 떼기 정치할지 명치. <웃음> 근데 제 이름이 명치야. 김명치. 명치야. 하 <웃음> 아, 이제 그만네. 근데 명치 좋다 너. 진짜 정말 그 정세치 김명치. 헤이 치치스. 이거 돈으로 끼기 돈으로 웃기 헤이 치치스. 마찬가지다. 든든치기. 정세치 따봉치 든든치 김명치. 김명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뭐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해놨다가 다음번에 그걸 꼭 사줘요. 그럼 다음번에 소고기 사주나? 아니 다음번에 내가 언제 뭐 소고기 안 사줬냐? <웃음> 야 사달라 하면 사줬지? <웃음> 야 오늘도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랬으면 소고기였어. 그렇잖아. 너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며. 야, 배달 음식으로 소고기를 어떻게 시켜먹어? 잘와 여기. 아 진짜? 경기도 광주가 진짜 유명한 게몇 개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소고기야 아 소고기 먹을 걸 하나가 낙지고 아 소고기 먹을 걸왜 말을 안 했지? 그럼 내가 뭐 경기도 광주 특산물까지 프리젠테이션 <웃음> 하면서 지금 뭐 사줘야 돼나 때문에 케빈님 다섯 시간 기다렸잖아? 연비야 <웃음> 아, 너는 뭐 예상이 뭐안 되는 거야? 뭐 얘기를 잘 해봐 뭐가 잘못된 거야? 어디에서 저 얘기를 다섯 시간 동안 하고 있었을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틀릴 것 같잖아 그럼 다 얘기를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저번에 버스 그 놓쳐가지고 그래, 것너 그냥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아 사람 조지듯이 그냥 한 군데 몰아넣고 연비압 그럴 거면 다음부터 그 경로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집어넣지 말고 그래 1%라도 어긋날 계획 같으면 세우지 마 <웃음> 내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한번 포장을 해볼 잘 들어봐. 연비는 그럴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는 완벽한 계획을 할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는 완벽한 계획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직원이고 케빈님이 사장이지만 항상 사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멋있다 김명치. <웃음> 대단하다 김명치.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는 실수도 된다는 거야. 내로남불인 거죠? 청색치가 내로남불 제일 싫어하는데. 내로남불이 뜻이 뭐죠? 남은 되고 나은안 된다. 내 오케이. 내가 내가로 그게 아마 허락할 로인가 그런. 남남불 불가. 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 그거야? 아이 자식이 무슨 한자를 만드냐? 나 모를 줄 알았다 솔직히. 자 아, 내로남불이 안녕하세요. <웃음> 따봉치 든든치 김명치. 아, 얘 이름 한자가 밝을 명에 정치할 치해 가지고 <웃음> 사실은 그 정치할 땡이 아니에요. <웃음> 아, 몰라. 얘 네가 실수하지만 네가 얘기하다가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아,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웃긴 게 정사할 땡자야. 저이까그 그러니까 정사를 돌보다 할때그 정산된 아, 예. 사실 다른 뜻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다른 뜻을 모르고 네. 중학교에 가서 한자 그뜻 얘기하라고 한 명씩 세워놓고 한 거야 음. 정사할 땡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남자애들이 웃고 야얘 사람들이 정사를 모르나 보다 그래서 정치할 땡처럼 했거든 나중에 와서 남자애들이 나한테 너 어디 갔어 말하나. 그러니까 너 말실수 좀 하지마 너 지금 말실수 아니, 모인 게몇 개인 줄 알아? 말실수가 아니라 그 단어를 정치로 찾으면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정사라고 할 거면 그거를 갖다가 한번 검색이라도 해봐야지 말할 거면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른 단어가 있는지 몰어야 임마! 이게 지금 다방레지랑 뭐가 달라! 다방레지 느낌나나 진짜로 아다! 아, 아, 연비야 근데 그 단어에는 좀 많은 의미를 결핵 검사 이제 매독 검사 한번 다 해보시고. 성병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성병 <웃음> 검사예요 그게 매독 독 아니야 그냥? 그건 투비고 너네 초비고! 왜 그러냐? 아니, 다방 레지. 그냥 껌고껌식고막 날라리처럼 입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다방 레지지 그게. 그냥 짠 같은 느낌인 줄 알았지. <웃음> 는 영화에서 짜장면을 시키잖아? 그럼 모든 짜장면 배달거는 남자가 여, 다 여자 한 명도 없어 다 남자야 명치명치야 어 그러고 다들 옷 명치명치야 들어봐 명치명치야 입는 옷도 비슷하고 그만해 한 행동도 비슷하고 명치명치야 그같애 그래가지고 다방 레지도 그냥 똑같이 다방 레지를 하는 그 언니들은 다 똑같이 입는 명치명치야 그냥 잘 몰랐어, 네 글자로 해. <웃음>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만 말해! <웃음>